어떤애 어? 뭐가 바뀐 거야? <웃음> 정리된 느낌? 그게 다야? 그게 다지 뭐야. 내 지금까지 뭐한 거니, 지금. 아, 저거 산거쓴 거 거구나. 어. 아. 좋네. <웃음> 저 새끼 안 되게 다졌다. 진 <웃음> 네, 오늘은 저희 책상 꾸미기 콘텐츠입니다싹다 <웃음> 내려서 이제 한번 청소를 해 볼까 합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정전기 청소포에요 여러분. 물티슈나 약간 그런 걸로 하실 수 있지만 정전기 청소포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아주 정전기로 다 먼지를 아주 다 잡아내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빼서 보여 드렸겠다. 제 책상에 앉아 가지고 봤을 때제 책상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처치 곤란인 애들이 여 한가득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 서랍은 판도라의 상자죠, 여러분. 이런 건 절대 <웃음> 열면 안 되는 거. <웃음> 다 내리고 다시 배치를 하고 청소를 해볼까 합니다 네그 괌에서 언박싱 했었죠 여러분 인어 중수 아이들과 스티치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바다 아이들 알랄랄랄라 라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게 책상에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좌석이라서 살짝만 탁 해도 지가 딱 붙으면서 이 책상 이 흔들려요. 떨어지는 애들을 올리면은 이렇게 우르르르르르르르. 디테아 책상이고요.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밑에다 깔고 쓰고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있어야 좀더 이렇게 다채로워 보인다. 빨이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얘 미국에서 나는 험블러예요. 뒤집어지죠, 여러분? 쓰지는 않고 있고 이렇게 장식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오, 닦고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겁니다 뭐 없어요 뭐 대충 아 조금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짠! 이렇게 보면 은 블럭들이 있어요 이거 토이스토리 글씨 블럭들이거든요 토이 T O T T Y Y? T 어있었어오오 오. O -O -O. R -O? 아 스토리 오.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해놓고 뭐 아니면 하면 되지 우디가 있잖아 이미 있어 우디는 가려줘야 돼 여기 옆에 있는데 또 있으면 무섭지 않네 에스티 오 오토파이 진쌰 스크룩 짠네 아다 감쪽같이 우디를 가려줬어요 그런식으로어 안보여 이것도 안보이죠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아무도 모르나 이 노래? 포키 <놀라> 포키가 fuck yeah. 원래 포키 포키로 해야되겠다 포키 알리는 이제 많이 안겼으니까 <놀라> 너네는 좀 내려오고 uh, fuck yeah. 앉... 아 포키 포키가 여기 안. 아 <웃음> 너무 귀엽다 음. 활용 정점 아 이거 배터리가 다 됐네 어, 어, 박스 브라보 <웃음> 짠 이렇게 가지고 대충 위층은 요런 느낌으로 다가 아래층 바로 아래층 한번 가보시게 이거 하루 제일 걸리네 이거 아래층 다 내려야 돼 닦아야 돼자 <웃음> 이렇게 아래층 보시면 아래층이 약간 컵존이에요 컵 사이즈가 싹싹 들어가는 컵들을 이거 보면은 더블 월이에요 더블 월 예전에 세븐일레븐에서 했던 거거든요? 랜덤으로 나오는 컵 어머, 예쁘죠? 아, 뒤에 배경이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서 이제 밑에도 닦아줘야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왜안 빠져? 어? 이거 안 빠지네? 빠지는 거 아닌가 보네? 이거를 싹으로 이렇게 툭여서싹악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뭐야? 뒤에 뭐가 있어? 오! 식빵 메뉴 가 뒤에 숨어있었어? 짠! 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 다이소에서 팔았던 거예요 지금 아마 안 팔고 있을 거예요 이게 렇 약간 포장지예요 포장지 포장 종이인데 토이스토리토이스토리토이스토리토이스토리 도이 도이스토리 도이스토리 도이 도이 도이 도이 아지 모자라 한척 됐는데 여기가 없어 어쩜 좋네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아주 감쪽같죠 이렇게 컵을 둘게요 이렇게 닦아서 시내샵에서 팔았던 블피컵 <웃음> 진짜 예쁘죠? 나왔을 때 사야지 안 그러면은 이미 늦어 이미자야 같이 세트로 이, 들어있었던 우디예요 우디 보피컵이랑 같이 세트로 팔았었거든요? 이렇게 우디 너무 이렇게 앞에 뱅하다 근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리뷰했었던 세가지 컵이에요 이거 하죠 뱅하지만 피규어들이 더 있답니다 아까랑 별로 다를 거 없다고요? 맞아요 비슷해요 얘네는 뭐냐면 그 베스켄 라빈스에서 나왔다 다이. 그리고 이 밑에는 아까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코코라시 애들하고 얘네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니라콤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코코라시? 슬슬 이제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짠 여러분 갑자기 지금 이거 토이스 둘째 할 일을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 이렇게 좌석이스카시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카드가하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오 이거 약간 자석이야? 우디다 우디 우디 야, 너무 이쁜 우디 자석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응, 이렇게 우디랑 버즈만 이렇게 있어요. <웃음> 뭐야 맛이 뭐 이래, 이래? 색깔이 왜다 똑같은 것만 들어있는거야 다 햄이야? 뭐야 다 햄이야 여러분 이거 봐도 모를거야 아마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햄햄햄햄햄 햄, 햄, 햄. 이거 제시랑 이거 보피비거든요. 이게 무슨 보피비니? 어이구 나. 아 추첨은 또왜이러는 거야? 짠득짠득 가쫄리에요쫄깃쫄깃한거 아니고 짠득짠득하고 쫄리 맛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리뷰 해봤습니다. <웃음> <웃음> 짠이 정리함을 샀어요. 이렇게. 이게 정리함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각 도시락이라고 해갖고 나온 거거든요. 간편 보관 사각 런치 도시락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무려 2천 원밖에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 심지어 이렇게 나누는 칸도 있어요 이렇게 전 도시락으로 쓰지 않고 소품 보관함으로 쓸 거다 이것도 이제 스티커 이제 붙여가지고 좀 예쁘게 꾸미면 아주 예쁜 더더 더 예쁜 소품함이 되겠죠? 그리고 짠! 얘는 뭐냐면은 요 이건 뭔지 다들 다 아시죠? 이거 그거에요. 마스킹 테이프 보관함 이렇게 해서 마스킹 테이프 보관함 그리고 제가 산이 정리함이에요 이거는 색깔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샀어요 귀엽게 이 여기 자리 딱 맞아야 되는데 오! 딱이야! 딱딱딱이요 이렇게 딱 스티커도 넣어도 되고 그냥 내가 넣고 싶으면 아무나 넣으면 돼 <웃음> 여기 딱딱이네 이거 구름 모양 페이프 다이소 건데 여기 딱 들어가네. 응옆 동네에서 왔어요 옆 동네 옆 동네 여기 어 딱딱이야 얘 딱딱이지 딱 좋아 얼랄라라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꽤꽤 넣고 미키어도 아니 얘네들 것 같으면 굳이 저 뒤에 배경 왜딱 들어가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가 컵. 어. 아 별로.. 이 서랍장은 그 건대있는 저러터에서산 알린 서랍장입니다, 서랍장 얘도 약간 판도라의 상자라서 열어보진 않을게요 왜 대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엽게 알린이 이렇게 그려져있고 위에 알린 얼굴 이렇게. 이렇게 열립니다 짠 그리고 얘는 휴지통이에요 여러분 따이소꺼구요 개구리 노래를 한다 개구리 휴지통 당연하지당연하지안들어가야지 마무리 단계 연하지 마무리 단계. 내 마우스패드. 지 앙연하지! 앙연하지! 앙연하지! 앙연하지! 앙연하지! 앙연하지! 앙연하지! 앙연하 알기나 하지앙연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할거 없을 때 이렇게 방 청소나 하고 분위기 이렇게 바꿔보므로써 기분도 내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뭐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드드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니겠지? 왜 전기 안 들어오지? 왜? 왜! 뭐가 르르야 또 뭐가 문제네 아나 진짜 심지 뻗치게 한다 마트에 갔네? 켜고 응. 얘를 켜야지 뭘켜 걔는 그냥 연결선인데 버려 버려 <웃음> 아, 심 진짜 심지